와, 이거는 진짜 내 스타일이다. 하나 있으면은 그냥 평생 입을 자켓 중에 하나인데, 이쁘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웃음> 자, <웃음> 지통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국내 패션 브랜드 베스트 3 중에 한 곳으로 뽑았던 애프터프레이와의 협업 광고 영상이고요 사실 이 애프터프레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정보가 많기도 하고 내가 굳이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찾아보고 구매하는 브랜드이지만 이 브랜드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왜 사람들이 못 사서 안달이고 계속해서 품절이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제 방식대로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자켓은 애프터프레이의 헤링턴 자켓입니다. 요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골프 스윙 자켓, 굉장히 클래식한 자켓 중에 하나인데 그 자켓을 애프터프레이만의 감성으로 변형한 자켓이에요. 보통 이 자켓을 좀 감성지거나 좀 약간 깔끔한 룩, 감성 들어간 깔끔한 룩 그런 데다 많이 있는데 스트릿한 감성에도 꽤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평소에 있는, 요즘에 또 과하게 안 입기 때문에 이런 와이드핏에 약간 스트릿한 신발만 좀 섞어주는 편이에요. 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헤링턴 자켓 하나 걸쳐줬을 뿐인데 전혀 어색함이 없이 애프터프레이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하이브리드 여기 붙여도 잘 어울리고 저기 붙여도 잘 어울리고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을 디자인하는 게애프터프레이의 가장 기본 모토라고 해요 깔끔한 룩에 많이 입는 이런 헤링턴 자켓을 좀 스트릿한 감성에도 가볍게 얹어줄 수 있는 감성 한 스푼 딱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게 아, 차콜 컬러거든요 보통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면 네이비 컬러 모카 컬러를 되게 많이 구매를 하고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차글 컬러가 감성 있게 입을 수도 있고 스트릿하게도 충분히 매칭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서 애프터프레이 제품 중에서 가장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보리도 굉장히 볼드하게 들어가면서 탄탄한 몸판 소재도 울 소재 울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집업 니트랑 같이 활용을 했을 때 목을 확 잡아주는 골프 스윙 자켓에서 보이는 요런 디테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겨울철에도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 근데 사실 오늘 애프터프레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소재가 좋다, 퀄리티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가격대가 충분히 그거는 만족시켜야 할 가격대야 그거를 구 구절절 울에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엄청 좋고 봉제 깔끔하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그냥 딱 입자마자 이거는 진짜 잘 만든 옷이다 느껴지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게 딱 애프터프레이야.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답 나오죠? 안감이나 이런 포켓까지 깔끔한 거 보면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자켓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우리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옷이라는 거는 솔직히 찾기가 어렵잖아요. 하이브리드라는 게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도저도 아닌 그런 감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프터프레이는 확실히 그런 점을 잘 잡아서 진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하이브리드 감성의 디자인을 계속 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해링턴 자켓은 포멀한 룩에도 클래식 아이템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뭐 스트릿, 캐주얼, 뭐 감성 코디, 남친룩,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 없이 모두 다잘 어울리는 그런 해링턴 자켓이고 그 중에서 저는 이 차콜 컬러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애프터 프레이의 빵빵 패딩인데요 진짜 빵빵하다 이거 사실 이 패딩 제품은 브라운 컬러를 그래도 가장 무난한 컬러이기 때문에 그걸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품절이 돼가지고 아쉽게 이 핑크 컬러를 추천드리지만 이게 컬러가 진짜 예쁘고 이런 절개 라인 있잖아요 이런 절개 라인 여기 절개 라인 그리고 여기 포켓도 평범하게 안 들어가고 절개 라인에 맞물리면서 뾰족하게 들어간 게 굉장히 감성 있는 디자인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소재 자체도 그냥 반짝반짝한 나일론이 아니라 뭔가 결이 느껴지는 탄탄한 소재의 패딩이라서 이거는 소재도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런 단작 부분. 요런 부분에도 빵빵하게 다 들어가있고 그리고 요 니트도 애프터프레이에서 메시지 나오는 인타르시아 니트 핑크 컬러인데 화이트 컬러가 살짝살짝 섞여있고 살짝 어두운 핑크톤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얼굴 피부톤이 어두운 사람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핑크 컬러고 굉장히 좀 오버핏으로 나온 딱 요즘 스타일로 나온 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 잘 팔리는 스테디 아이템에 기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애프터프레이가 사랑받는 이유이지 않을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기존에 나오던 아이템들을 가격은 크게 높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의 니즈를 공략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다. 그래서 이런 핑크 컬러의 패딩을 그대로 입어줬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하이엔드 느낌 나게 컬러 하나만으로 다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코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패딩이 너무 빵빵해서 살짝 불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보완을 하면 좋은 게 이런 와이트한 팬츠에다가 골드한 슈즈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 그런 아이템을 같이 매치를 해주면 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하셔서 코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커버드신도 애프터 프리에서 계속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스톤워싱이 여기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들어간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서 옆선이 같이 돌아 내려가는 저가 다리가 굉장히 굵은 편인데 요거는 좀 와이드하게 나온 바지라가지고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고 원단도 좀 부드러운 편이라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카펜터 울 워크 자켓이고요 워크 자켓도 진짜 애프터 프레임 안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울 소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러프한 요런 워크 자켓이 아니라 굉장히 감성 있게 코디를 할수 있는 그런 워크 자켓인 것 같아요 신발만 엽코서 신어주니까 좀 스트릿한 느낌이 나면서 감성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좀 못보던 디자인의 그런 셋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가까이서 봐야 보는 이 디테일인데 이 스티치가 약간 초록색 형광색 그런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흰색으로 들어갔다면은 조금 그냥 흔한 그런 워크 자켓 느낌이 났을 텐데 컬러 포인트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성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확실히 애프터프레이가 컬러를 잘 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센스있게 표현한 거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에프터 프레이가 이런 걸 잘해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가져와서 옷을 만들어도 딱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감성있게 잘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막 다른 브랜드들이 크게 다루지 않는 그런 류의 아이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처음 소개해드린 해링턴 자켓도 작년인가 처음으로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런저런 브랜드에서 빨아나오고 발막한 코트도 지금 굉장히 유행하지만 에프터 프레이는 한 3,4년 전부터 이미 밀고 있던 아이템이었고 이런 아이템들도 솔직히 돈이 되는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근데 애프터 프레임 안에 감성을 확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계속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거 하나씩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웃음> 그리고 안에 입고 있는 이런 이너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그런 디테일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센스 있는 좀 감성 있는 코디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웃음> 이렇게! <웃음> 아 이건 맨몸으로 여니까좀 그렇다 보트넥 같은 디자인이고 근데 애프터프레이가 또 좋은 게 이런 아이템은 솔직히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단품으로 많이 못 입고 다닌단 말이야 이런 좀 이너 아이템들은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사실 아우터류 이런 것들은 가격대가 낮지는 않잖아요 요것도 지금 10만원이 안 넘어가고 셔츠나 목폴라 이런 것도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같이 구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걸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좀 합리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거 포인트 아이템 할인 들어가도 잘안 사는 디자인이잖아요 이런 거 언제 있겠어 애초에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합리적이게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세이건 더플 코트입니다 예쁘죠? 애프터 프리에서 매번 매년 나오는 더플 코트 중에 하나인데 컬러감이 되게 예뻐요 그냥 이게 지금 실루엣만 봐도 되게 이쁘지 않나? 우리가 보통 코트를 입으면은 깔끔한 그런 코트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캐주얼하면서 컬러나 이런 토글 디자인이 되게 감성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오 이거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입어봤는데 역시나 감성이 남다르긴 하네요 애프터 프레이 각인이 들어간 토글도 직접 제작했고 저는 그리고 더플코트의 노끈이 이렇게 막 털이 날리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더플코트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건 끈이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잘돼 있어요 맨들맨들한 소재를 사용해서 조금 더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고 푸드 밸런스나 포켓 밸런스나 이런 게 진짜 다 예쁜 코트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감성 있는 디자인의 부츠 무난한 이런 데님 있잖아요 이런 거랑 매치해주면은 그냥 그런 뭔가 싱글 코트 더블 코트랑은 또 다른 감성이 확 들어가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폴라도 같이 애프터프레이 제품을 매치해주니까 컬러 매치라든지 이런 감성이 확실히 자연스럽게 잘 맞죠 그런 것도 그냥 세트로 구매해버리면 은 그냥 애프터프레이 감성으로 확실히 입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트 구성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애프터프레이가 누가 봐도 애프터프레이스럽게 입었다 하는 거 보면 은다 애프터프레이 착장들을 완벽하게 구성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모습을 애프터프레이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코트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막한 코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예쁘다고 했던 건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조금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그 다음은 퓨어 발막한 코트 이것도 이번 시즌에 나온 애프터프레이 제품 중에서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제품이거든요? 티라미슈 발막한 베이지 컬러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제가 티라미슈 코트라고 한번 명칭을 지었었습니다 포슬포슬한 생크림에다가 티라미슈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티라미슈 패턴으로 만든 발막한 코트 크림 컬러로 스타일링을 하니까 훨씬 뭔가 캐주얼하면서 감성 있는 느낌이 잘 나죠? 요거는 제 여자친구 우리 영부인님이 <웃음> 추천해준 코드인데 저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목폴라도 애프터프레이 제품인데 뭔가 훌렁지는 이런 맛이 있더라고 접어있는 것보다 이 그냥 훌렁지게 이렇게 훌렁훌렁 이렇게 입고 소매 살짝 나오게 한 다음에 크림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아오레가시 딱제 아이덴티티를 살짝 넣어준 그런 느낌이죠 사실 이게 별게 없어 그냥 이런 발막한 코트인데 이런 패턴이 진짜 애프터 프레임 만의 감성이 싹 보이는 거라서 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많이 쓰지 않는 소재를 먼저 사용해가지고 다른 감성을 보여주거든요 보통 우리가 발막한 입으면 체크 아니면 좀 단색의 그런 컬러만 예쁜 그런 것들이 많은데 확실히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확 다른 감성을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지 사진으로만 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소재라든지 이런 디자인 패턴이 가까이서 봐야 실제로 봐야 더 예쁜 게 느껴지는? 애프터프레이 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다. 애프터프레이가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자기들만의 감성으로 오히려 뭔가 트렌드를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패턴의 변주를 준다든지 클래식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빠르게 빠르게 이제 변주를 주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소리> 그래서 애프트 프레이가 왜 인기가 있냐면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기존 제품들도 계속 디벨롭해서 내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히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옷으로 잘 표현해서 상품으로 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고 구매하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들은 10% 할인 쿠폰이 특별 발급된다고 하니까 사용하셔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애프터 프레이의 광고가 들어와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던 컨텐츠였고 확실히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새롭고 좀 재미있는 옷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키통영과에프터프레이의 협업 영상이었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바 에프터프레이에프터프레이 애프터프레이 바이란 뜻 구독과 좋아요